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가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중도금 대출도 12억까지 확대하는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이었습니다. 10월 27일 날 이제... 음...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계획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최근에 주택거래시장이 정말 얼어붙다 보니까 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어 실수요자가 뭐내집 마련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어 주거이동에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대출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어, 내용에 나와 있지만 음, 현재는 투기과일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당첨이 안될 텐데 그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 그 주택은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정전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무리가 있죠 6개월이 지금처럼 더구나 이렇게 주택 거래가 안 되는 시기에는 이집 팔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어, 이걸 바꿔서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을 시켜준 거죠 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 건 음, 모든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 대출에서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때도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이것도 2년으로 연장이 됐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6개월 규제도 2년으로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연장되려면, 이제 조치 계획, 향후 계획이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이거를 올 12월 중으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경과 규정을 보니까 음 일단 개정은 10월달 하지만 실제로 시작은 이제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오늘 기준으로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기존에 어 이제 청약을 당첨돼 가지고 정전주택을 팔해 하는 그 의무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건 약간 차이가 있죠. 그, 정전에, 그, 올해 7월 20일 날, 앞서 제가, 음,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때, 그 대출받았을 받았, 대출 때, 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정전주택을 이제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좀 바꿨다라고 했죠. 지금 이 부분인데, 네. 보시면, 규제적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았다면, 이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고, 전입까지 해야 되는데, 그 6개월을 폐지하고 2년으로 늘렸는데, 여기서 단점은 청약에서는 이 종전주택, 그러니까 기존에 청약 당첨된 사람에게도 소급해서 적용을 했는데, 이 대출에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이후 주담대, 약정, 체결차주부터 그러니까 이게 7월 20일 날은행권에서은행권 그 자체에 있는 규정을 바꿨는데 그러면 이 날짜 기준으로 이 날짜 이후에 대출받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이미 기존의 처분 조건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좀 말이 많았는데 이제 창약에서는 다행스럽게 기존에 이미 당첨된 사람에게도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조금 발리만 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도금 대출도 확대시켜 줍니다. 현재는 분양가 9억까지만 되죠.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뭐 규제적 뭐 따지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어 개선 사항은 9억이 아닌 네. 12억까지 3억을 늘려서 10억 이하 주택까지 중도금 대출 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어떤 법을 바꾸는 게 아니고 혹은 이제 내규나 지침 이런 것들 바꾸는 거니까 아마 조만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음 추가로 규제 지역을 해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11월 달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 지금 남아있는 규제지역 뭐 투기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든 조정대상지역이든 이런 것들을 추가로 조금 해제하겠다라는 것도 이번 방안에 담겨 있고요. 네, 네 번째는 금융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건데 15억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일지구 내에서는 10억 초과하는 아파트는 담보 대출이 안 되죠 전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어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때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사 가는 것도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이 허용이 되면 새롭게 갈아타게 하는 것도 좀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선내용을 보니까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일주구 내에서 무주택자나 일주택자, 물론 일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죠. 자 그런 사람들은 15억을 초과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해 주는데 LTV는 무조건 50%를 적용합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DSR에 걸리면 이것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LTV를 50%로 딱 규정해서 단일로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고 어, 이 무주택자의 LTV도 음, 50%로 완화합니다. 자 현재 LTV 규제는 어, 가지고 있는 주택 숫자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규제 지역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별로 좀 차등해서 적용되죠. 이걸 조금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어, 투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투기 과일 지구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규제지역 밖에 있는지 비규제지역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또 주택 숫자에 따라서 각각 요율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조금 풀겠다는 거죠 어, 규제지역 내에 규제지역이면 조정대상지역 규제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세 가지가 규제지역이죠 그 규제지역 내에서 무주택자나 아니면 일주택자 물론 일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입니다 이두 사람들에 대해서 LTV를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시키겠다. 음, 주택이 뭐 금액이 얼마든 간에 무주택이거나 일주택자이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한 조건이라면 LTV를 50%로 단일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주택자는 현행 유지니까 주택이 두개 이상이면 대출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요. 향후 계획인데 은행업 감독규정 이제 이게 제이 앞서 이런 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이나 법령이 아닌 행정지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업에서 감독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앞서 제가 자료 보여드릴 때 이렇게 7월 20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이게 바로 감독규정 계정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걸 바꿔서 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래서 8월 1일 이후에 대출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처분 조건을 2년까지 늘려주는 거고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소급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 이후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윤 정부 들어서가지고 본인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뭐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음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개정이 됐고요. 일단 기본 건축비 내용을 좀 추가해서 현실적으로 건축비 올렸고요.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경우도 비과세 금액을 3천만 원에서 면제 금액을 1억까지 올리고 그리고 이제 부과 시점도 조금 조합 설립 단계로 좀더 늦춰가지고 부담금을 최대한 주쳤다라는 거 이것도 다 시행이 됐고 이게 이거에 뒤이어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방안까지 아마 안전진단은 현재 안전진단 기준을 보면 구조 안전성에서 50%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가 25% 주거 환경이 15% 비용 분석이 10%인데 이 구조 안전성이 50% 높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안 되죠 이 비율이 높아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마 30%로 낮추겠다는 라건 애초에 윤 정부가 들어설 때 대선 공약부터 계속 언급했던 것들인데 아마 이제 안전진단에 대해서 어떤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30% 30% 30% 10% 이게 조금 낮추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죠 이제 또 3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서 이 정밀 안전진단, 이걸 면제하는 거 이제 이런 제이 것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든 아마 올 안에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안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재건축 어, 안전진단이 또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취득세 원상태로 해야 거래 질병 해소된다라고 하셨는데, 어, 물론 이제 아마 기사들을 보면 이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거래절벽 해소엔 역부족이다라는 겁니다. 워낙 지금 시기가 좋지가 않죠. 네.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요. 그다음에 거래도 급감하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 매수세가 떨어지게 되면 미분양이 나오죠. 이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점점 올라올 텐데 이런 것 때문에 뭐 레고랜드 발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 물론 이제 뭐 실수요자 뭐 자금난과 세부담, 금세 그러니까 실수에다 갈아타게 할때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는 건 좋겠지만 음 현재 거래 절벽을 좀 거래가 예전처럼 활성화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게뭐 전문가들의 예상이고 저도 그렇게 크게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양도세 중과 제도하고 취득세 중과 이런 게 걸려있다 보니까 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적 같은 경우는 서울과 경기, 인천, 세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여기서 이제 풀린다면 음, 뭐 서울은 당연히 풀리기가 없고 어, 뭐 과천, 성남, 광명, 하남 안 풀릴 거고 그외 수도권에서 조금 미비한 곳들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정대상 지역에서 풀린다 하더라도 어, 물론 이제 비과세 요건이 좀 완화가 되니까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음, 그렇다 하더라도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고 이 규제 지역을 푼다는 건 그만큼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하향성을 타니까 푸는 거거든요 서울이 아니라면 경기 수도권에서 그런 곳들은 어, 규제 지역에서 풀려도 매수사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 영향은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 어, 경기 수도권에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아직 이제 처분하지 못해 가지고 들고 있으신 분들은 뭐 하다못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양도세가 일반 과세가 되니까 물론 내년 5월 9일까지 파신다면 일반 과세지만 그 이후에 팔때 어,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일반 과세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래 활성화에는 약간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가 조금씩 더 풀려야 아무래도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득세 중과 풀려야 하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 중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취득세 중과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좀 급한 건 임대사업자 제도가 빨리 부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됐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청약 당첨자 중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이 당첨됐다면 현재는 그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라는 거고 기존에 이미 청약이 당첨이 돼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그분들도 소급해서 적용을 받는다 라는 거고요. 중도금 대출은 현재 9억에서 12억까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도 11월 달에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규제 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LTV 규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음 앞으로는 비규제 지역은 현재와 똑같이 유지가 되고요 다만 규제 지역 내에서는 무주택자든 아니면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을 때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가격이 얼마가 됐든 담보대출을 50%로 단일화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일 주구에서 10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는 안 되지만 다만 이제 10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이 대출 허용해 줄때 LTV는 50%를 적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방안도 개선방안도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니까 아마 재건축을 앞두고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단지가 있다면 역시 올해 안에 이 개선방안도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제 방송 이렇게 조곤조곤하고 졸린 목소리인데도 <웃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좋은 모습,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또뭐 이슈가 될 만한 것들 급하게 또뭐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거나 라고 하면 뭐 급하게 라이브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계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좋은 모습, 밝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